심씨 너무나 탐나는 목소리의 소유자 소개하겠습니다 심승한 성우님입니다 우 안녕하세요 성우 심승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자 보금 다 들어주시고요 우 좋아요 오늘 버스킹 공연의 진행을 위해 특별히 한번 모셨는데요 너무나 열정적인 무대 여러분들잘 보셨죠 와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음, 오케이 자, 한번 다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저희 세아 뭐, 스토리 버추얼 버스킹 공연에 스페셜 게스트로 초대되셨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 소감 한번 듣고 갈게요. 아 어, 일단 어, 제가 연기한 알렉산더와 그리고 또 이지두 댄스를 너무 재밌게 즐겨주셔서 그리고 또이 자리까지 초대를 또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 남은 시간 오늘 송두리째 파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발음도 어렵네요. 개돼지님들. <웃음> 어,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요. 또 네. 연말 잘 보내시고. 오늘 어, 이렇게 되게 뜻깊은 방송에 저를 초대해 주시고, 또 갑작스럽게 제가 노래 부르고 싶다고 노래 한곡 해도 되냐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었는데, 이렇게 <웃음> 그런 것도 이제 수락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, 아주 좀 살짝 마지막 제가 노래 부른 거 들어봤었는데, 확실히 좀, 네. 네, 아직 좀더 수련이좀더 필요한 것같고아 것 너무 좋았습니다. 무슨 말씀이세요? 네. 너무 좋았어요. 반응도 씨, 폭발적이었습니다, 성훈님. 네, 아 댓글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렇게 조,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네. 네, 네. 네 개대지님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<웃음> 예아또 예, 앞으로 또 이제 또 노래 잘 부르시는 분들 또 버티버분들 많이 나오시잖아요. 네 맞습니다. 예 그분들 방송 같이 또 즐겨주시고 또 중간중간에 또 제가 멘트 한거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또 즐겨주시고. 네.